안녕하세요 피터웍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아반떼 CN7N 2.0 터보 플랫파워 엔진을 교환입니다 신차 구입 후약 2,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으로 초도 충진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상태는 어떤지 확인해볼까요? 열간 상태에서 시동을 끄고 15분 후 레벨을 확인합니다 상태는 매우 양호하며 초도 충진량은 다소 많은 편이네요 해당 차량은 퍼포먼스 인테이크 킷이 적용되어 있어 일반적인 건식 에어클리너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에어를 이용한 잔유 제거를 위해 주입구에 전용 어댑터를 장착 후 호스를 연결해 차량을 리프팅합니다. 캔 타입의 오일 필터 먼저 제거합니다. 신품 필터 실링에 신유를 발라 윤활시켜 주고요.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합니다 드레인 플러그를 개방해 기존 사용률을 배출합니다 자연낙하 방식의 배출이 끝났으면 압력이 걸리지 않은 정도의 세기로 에어를 불어넣어 오일팬에 남아있는 잔유를 배출하고요 1회성 소모품인 드레인 플러그 와셔를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좌측이 고품, 우측이 신품으로 와셔는 재사용이 불가한 1회성 소모품이죠 플러그를 손으로 끝까지 돌려준 후 규정 토크로 최종 체결합니다 CN7N에서 배출된 엔진오일의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양이 많죠? 준비한 엔진오일은 페트로 캐나다 슈프림 0w30입니다 CL7엔 2.0 터보 플랫파워 엔진은 API SN 플러스 또는 그 이상 0W30 단일 점도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오일은 VHVI 기율을 베이스로 하는 가솔린 전용 합성 엔진 오일이며 API SP 0W30으로 아반떼 N 2.0 터보 엔진의 요구사항에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된 용량의 신유를한 병씩 천천히 주입합니다 시동을 걸어 신류 순환 및 이온을 올려준 후 열간 상태에 돌입했을 때 시동을 끄고 15분 후 레벨을 확인합니다. 정량 충전되었습니다. 다시 시동을 걸어 작업 부를 확인합니다. 필터, 플러그 모두 깨끗하네요. 다음 엔진을 교환 주기와 게재된 스티커를 선바주에 부착합니다. 터보차량의 특성, 그리고 차주분의 운전 환경에 따라 교환 주기를 설정하였고요. 실내 연막살균은 끝으로 출고합니다. 이상 아반떼 N 2.0 터보 플랫파워 엔지널 교환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터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